귀여가귀여 어디 갔어? 아우, 어, 어, 모른다, 모른다. 잠깐만, 이걸 이렇게? 당연하지. 아, 미안하다. 나 흘러가지고 교육대가이고 중대다, 일중대, 일중대. 아 아, 아, 아, 아. 흘러버렸지, 뭐야? 폭 나온다. 아, 우리 포이구나 뭐야, 방이서잡았나서버샷이다나폭버다안버네 아, 어? 우리형 버우었다우리버 우리형? 나 우리 서버나? 누버나 서버나? 나가 있노? 서노나 서버나? 나 아, 군이, 자매리고매직빙 딱, 딱, 따라 다, 다, 자 일창 준비하시고 일창 다, 레이가 다, 차타 다, 다, 다, 접고 가나? 1창핑 두개까 주면서 자, 들어갔죠? 와, 저 크로널 설군녀채 그거 아이가. 어, 이심스, 이심스. 크로널 설군녀채 그거 아니영양갱처럼 파는 거잖아. 있설군녀차안 봤나? 크로널 그 마약 같은 계속 중독되는 거. 어. 아, 어. 이 이판 가능하다 형.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좀 느낌 왔다어 이번에 느낌 왔다 어. 이번에 느낌 왔어. 느낌 있게. 느낌 있게. 이번에 느낌이 올라온다. 창문 쪽에 있었다. 저거 연마. 아, 다서나 몸폭기를 맞노. 와. 아, 크로네 계속 크로늘량만나네 오스고시 인더로쓸이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확실하나? 아, 나이스 좋은데? 아 그럼 면 안된다 아 그러면 아이 아, 오케이 짧게 하나 아 연막 세개나 우리. 야, 우리 팀원 형님들. 우리 벗어. 간다. 대지 형 오나? 대지 형 오나? 오 삐깠는데. 아, 삐, 안녕. 작전명, 참우식. 기무사 출신으로서 걸어티걸어티 걸어티. 바로 이거디 자 매지핀 가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잡이 양심 따윈 없다. 이제 보클 깨버려. 어, 근데 요새 미사일 천천히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야, 너무 개돌식 말고야잖아. 좀 빼먹는 플레이. 개돌도 갔다가, 또 운영도 했다가. 오케이. 우리끼리. 라면끼리. 일문포가다. 오케이. 큰도 재미그래. 와. 셰프 amazing. 안돼안돼안돼안돼아안될또아안 될까 도지 아, 아 이사 가자 이거 하고 가보자 가보자 이사 미사는 성공하려면 이사 가야돼 음 가보자 아직 이러다고 아, 알겠다 별아 너, 너 믿고 한번 해볼게 나미고, 까미고. 나 방해 안 나, 아니 방해도 나 성공하지. 뭐야? 야미, 야미 2 이거 먹고 저기 한 명. 방시 왔다고? 반시 갔다고요? 저기요? 아, 싸우고 있구나. 아, 안 돼. 싸울 때 네. 얘기가 안 되는 남자. 참모식 잠글, 잠글그빙 친구 그거 다 어디 어디? 아, 어. 범위 이렇게 날았 아이고 이거 찌오 봐. 이또 이래 되네. 잡을게. 나이스. 불 u 스 yup, 옆옆옆옆 옆. p yup, yup, y u 옆, 옆, 옆옆 옆 옆. 옆옆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아니, p yup, yup, yup, y 구 p 시 u p yup, yup, y u 말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이겼네? 좋아 좋아, 더비 좋아. 나 이렇게 될줄 몰랐어. 범위 판단이 맞았구내 판단이 틀렸군. 그때 안 왔어. 그게 아니지. 우리 팀이 줄줄 알았지. 아, 아. 나의 불차리오, 계도를 가겠어. 그게 아니요. <놀람> 쳐서 누구야. <놀람> 바셔간 사람 어디갔소? 어디갔소? <놀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맞나? 6대. 나 잠깐 6대1. 전화 좀. 아, 방, 방어 어렵다. 방어 어렵나? 확실하나? 방어가어 확실하나? 아, 그래. 이게 옛날식 유스가 아니고 이제 옛날식 이게 없다 유스 타인없는가다 툭툭 끊기는 느낌 쌍쌍바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구야 우리 우리 편이 너무 잘한다 이래버리다 큰설 하고 계셨구나 가, 만 느낌 있네 열심히 하면 뭐하노? 무슨 의미가 있노? <웃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다 와. 이게.. 어? 이게 순양, 순양 끝났지 맞다 어 순양 끝났고 순양이 이제 도움이 안되네 결국 나빵킬이야 계속 상대편 다 죽어가지고 여기서 저기 난간이 올라가져 있는데 아이고 여기 있으라고? 아니, 아니, 오? 자셔들랑 포가나? 의미 없는 포? 개고발 소리 났어 짜고 우리 별로 없다 아, 좋다 인마 상글발 많다 이빨이다 할 거예요. 네 숏상급발이 빠인데. 실 하나? 쇼 아, 소리 잘 뭔데? 안 돼. 만 아우. 어, 어. 모른다, 모른다. 잠깐만. 이걸 이렇게? 아, 별아, 별아. 그래, 모른다 이거. 아, 나.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 어, 이거 모른다 크루베 내가 지킬게 확실하게 와우 헌터 님잘 쏘시네 아 어, 보자 두판 남았기 때문에 개도를 가는게 맞나? 애매모호하구만 팀 공격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아나 정말. 안돼 이거 30킬도 가능하긴데 아 집중해 집중해 다이저브 깔아 어 집중해 근데 내가 3 0킬인데 형님 10킬은 해야지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또 사이즈가 근데 야 이번 판은 이기는 판 같은데. 어떠해? 어때? 기분이 어때? 좋였다나조다 나조였다. 쏘였다. 쏘였다. 쏘였다. 와였다 쏘였다. 쏘였다. 쏘다다다 어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상 상거래에서 바로 와 있네, 그냥.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대체 알지. 자. 나 이제 죽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형님들 계속 도와주고 계시네. 지금 질러주고 계시대, 대장님. 이럴 때 해야 된다. 무 저건 됐으네. 여보여보여보여 대장. Okay. 자! 잘 떼지보케 성공. 야 근데 이거 일단 오케이. 아잘 떼지보케 성공. 와씨. 에이 미션은 끝났다 일단. Okay. 와 이게 이래 이래 되냐. Okay. 자 다음 단계가 자 그래 이제 스나든 엠포든 해야 됩니다 야. 이제 에이 캐는 내려습니다아 분이 문이... 와제 이렇게 힘들다고? 오키엔 미션 일단 한번 시켜. 감사합니다. 아, 아 일단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솔직히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 기대를 안 하는 척하다가 해야 돼. 뭔지 알지? 기대 안 하는 척해야 돼. 기대하는 척하면안 된다 이것도. 쉽지 않다. 옆 조심해야 된다잉. 근데 또 오는 거야 이거 계속하면 오던데. 아피 너무 졌다 이거. 결국 빠지네 맞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살포하나어범사라 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드그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잠깐이. <웃음> 글자 글자. 나큰통 한번. 자 이제 나 삼킬 삼킬 하려면 이제 좀 조절적으로 갈게 삼킬 한다 한 마인드로 해야겠다. 이제 기다리면 안 된다. 앞에 범아 좀 잠깐만. 빠졌네 좀만 집중하면 된다 작디 어떤 놈 이거 작디 현황 좀 봐야겠는데 작디 둘이상 있었다 방금 쫙 들어오겠다. 이거. 여부 없다. 우리. 아, 이거또 위기고. 빠져, 빠져. 완전 빠져버려. 아, 옆둘. 아니, 시베에또 이게... 나이스. 어, 형, 이기만!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잠깐만. 큰 동돌이야, 큰 동돌. 형, 그냥 전진해야 돼. 챔프 형, 저...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이킬만 하면? 아,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아니, 설레발, 금지. <웃음> 아, 잠깐 잠깐 어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야 된다고? 별아, 기다려야 된다, 역시. 사람이 모르는 거였다, 와. 이게 좀 중간에 좀 루즈하긴 한데 이거 죄송합니다 님들 일단 성공하고 보자 제발 옆뒤였대 옆뒤였대 어. 옆뒤였대 옆뒤였대 옆뒤였대 옆뒤 옆뒤 옆뒤 옆뒤 옆뒤 어. 옆뒤. 잡았다 야 이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미쳤는데? 우리 원래 너무 다.. 잘하긴 한데 너옆뒤다대옆뒤였데대 야 제발 진짜 이렇게 막집중할 가기가 야 이거 다섯 명 중에 이 길어야 된다 지금 형 죽었지? 안 죽었네 자식길 깨야 된다 이거 형 작되 연마 없나 우리? 아자대선한테개 피드면 큰일난데? 나이스! 테타형이동자이자한명자이자자이자이자이 자리에 가자. 이에 가자. 이아이걸 아니 가자. 이 자리에 에이거나이스아 근데 이거이걸네 이걸